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? 연구 끝에 형상 기억 와이어와 네이 어, 춘천 옥을 사용해서 싹 벌려서 딱끝아 어,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. 좀 시원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, 점점, 점점 좋아집니다 어때 숨을 좀 크게 들이마셔볼까요? 혈색이 좋아지나요? <웃음>